그리고 맞출 때액와액수포도 보면 액포도 이렇게 된아고치면 점점 불가잖아요 보실 때 이제 씌어왔을때 액수가 좀 남성 같은 거 액수 같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외모, 이런 게액가의 포인트죠. 그럼 와이셔츠는 5, 이런 식으로 와이셔츠를 눌러요. 무지방식으로 그렇게 돌리면 2 4에서 3은 나합니다 8, 2가 3은 나합니다 3, 11은 3은 안 하실까봐 이렇게 해서 무지방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거 내가 믿나이 정도는 좀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좀 네. 그래서 이거는, 이탄도이이정사이정니이포이걸구이면되이데도이 정도, 이 정도, 이정하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